오우 씨 오우 씨야 뭐야 씨야 오 노모 노모 오우 씨 어, 어. 어? 농어, 농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노모 으아 에? 오늘은 그냥 던져도 돼저 그 바닥에 어 미끌리는가? 네. 들어가도 그냥 돌리고 어. 얼음들 자리가 없어. 새벽엔이 맛이지 어, 우리 아들 좋아하는 떡국을 주시네 또 이게 되게 든든해 2021년 11월 1일 역포왕에 역포 넘버원 티싱 넘버원 호우 신선하고 떡국먹으면서 출항합니다 첫포인트까지 40번에서 5 0 정도 어 멀리간다 왕정도다 네, 좀 어, 안녕하십니까 전화려가고좀 힘들 같아요 드은꼭셔야 됩니다 우이랑랑 잡으면서 농어랑 가끔 나오니까 니 아니 이새우다귀왜 이렇게 힘들어? 이어오씨오 오, 아빠 준비하세요 어, 예 어? 벌써? 삐살려왔어 어어요 어, 5m. 바닥 바로 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오 걸린다 걸린다 어? 걸렸어 벌써? 가만가만가만가만어으 어, 아파 터졌어 야너 잡았어 오씨오씨야어 어, 면방이다 면방 왜 잡히다니? 뭐큰거 났나? 뭐는데오뭐 뭐야 밀어. 민다 매다! 매다! 매다 매다 매다! 와 선생님 와 대박이야! 오오 미터 미터 파피야1미1미 아니 어떻게 민호가 나오냐? 야야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계속 가방 아아아아아아 퍼즐왜테 오겠다 어어 아, 아, 야왜 <웃음> <왜, 웃음> <가만있지>? 성태 짠 <웃음> 성태 잘하네 아니 왜왜 왜 똑같이 여덟 바퀸데 난, <웃음> 난 저기고 나도 입질 받았는데 난 안나오지 아 그래? 그게 실수가 아니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 목줄이 너무 길은가? 어우 괜찮죠? 진승원님 목줄이 우그러자나도한 20cm씩 잘라냈습니다 70...되겠다 70정도 바로 7mg 어디서야 돼요? 7mg 상태야 아빠 이번에 공격적으로 할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보셨죠? 뭔지 뭔진 몰라도. 안 빠졌어요, 저는. 우럭이다. 크다. 어 아, 쳤어. 좋았어. 네 그렇게 안 큰데? 어이씨, 괜찮다. <웃음> 저, 저한말 했어? 야, 성태야. 사자도 안 됐는데, 손맛이 지긴다 한차를 자꾸 쓰고 있네, 쟤. 오, 왔다, 성태. 야, 자식 얘는 진짜, 얘는 물어은 진짜 잘해. 저도 왔죠? 아, 전, 전작가 성태는 코. 오, 씨. 저만 하면, 네 마리 다섯 마리, 이거 건지면 다섯 마리. 빠졌냐? 어, 괜찮다, 요 와, 세월을 통째로 삼켰어, 진짜.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바퀴만 하겠어. 그렇지. 방탄만 스타야? 저기도 있잖아. 어, 아, 이거 꼈다. 오, 오, 오. 와, 빨리 빠지면서 잡았어. 이야, 씨. 보셨죠? 바닥 걸렸는데 빠지면서 잡았어. 그렇지! 와, 여기 크다, 그거. 감아야 돼, 감아야 돼, 성태야. 어, 이거, 우럭으로 쿨러 채우겠잖아, 이거? 성태야, 우리, 우리 심각하게 놀것 같아, 오늘. 어? 심각하게 놀것 같아. 놀래미 아니야? 아, 어, 우럭이구나. 응. 생선은 물을 빼야 돼. 피를 빼야 돼. 어, 이 자식은 진짜 엄청나게 잡네. 자. 당신 포함이라고 했어요. 8마리째. 자, 아, 아, 어, 어 잡았다. 작은 녀석이야. 야, 면방은 된다. 몇 마리야? 10마리. 고맙습니다. 아, 생미끼 하나 잘 넣은 거 보니 생미끼도 재밌, 재밌지. 어, 근데 죽을 맛이네, 진짜. 어, 목줄 이거 갈아야 되는데? 아, 이, 이, 이번 한 번만 더 쓸게. 입질이 썼어 어난 난, 난 새우만 먹고 간거 같아아얜 어, 잡았어 진짜 야그방생이다 작으니까 바로 살려줘 형태한테 아이 형님 후미로 진입할때 이 녀석이 이 자식이 먼저 찍는거지 <웃음> 배우긴 또뭘 배운다고 오늘은 어 쇼미도 광어 642 그리고 리 지존 낚시 드래갈람은드래갈람베이트릴 응? 원줄은 팔업 원줄은 팔업 2호 하나 둘셋 농어도 오 농어야 농어 아 함께 대지 말고 저도 감모 상태야 감모. 저 농어야 농어. 아도 응. 농어 농어. 감도다 당겨 당겨. 요 어? 오 씨. 오 씨. 야. <웃음> 뭐야 씨.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빠, 아빠. 웃음> 어? 잡어농어 <웃음> 오씨. 뭐야 뭐야 뭐 뭐야. 너무. 어. 으아. 오씨. 야안 겪혀. 안 겪혀 겪혀 혀 아니야? 이뭐아니야너너 너. 와 미치겠다 진짜. <웃음> 와다 올랐어 다 올랐어. 와. 와. 와. 와 여러분. 범농어도 아니에요 민농어에민농어민농어민농어어 이거 한서했어 저도 어 한서요 아, 팔자 어, <웃음> 안 될까 안 돼, 안 돼. 아 칠자야 아뭐 칠자가 어, 사람 잡으려고 해 토테야 칠십삼 칠십삼 와 칠십삼 와야 저걸 우리 우리 회 한번 먹어보자 아 나도 농모 잡아보고 싶다 오운팅어 어. 아, 큰거 썼어 큰거 와 아드레날린이 없어지질 않아 오, 손 떨리는거 봐방송감나왔네데와 <웃음> 딸려, 딸려 들어간 줄 알았어요 <웃음> 강성님 짱이야 아 바닥 진짜 콩 하고 위에서 이렇게 곱해지 그러다가 그냥 처음에 미러리는줄 알았어 그랬더니 툭툭하더라고 그러니 더 갑자기 찡와 아, 배신자 아니야 형이 놀리라고 한거지 아, 나온 수심 계속 나와요 어휴 감사드립니다 이야 커피요? 감사합니다 담당자님 저 커피값 했어요? 네 <웃음> 감사드립니다 형평님 역시 농어 잡고 없대 아 그럼 외수질 초보가 농어를 몇 마리나 잡아봐 나 여태까지 이게 네 번째야 농어 허리가 촉킨 네. 우리 집안이 허리가 장사 집안인데 어저 허리 촉킨 거 보셨냐고 동출가시죠 내년에 <웃음> 야 이거 겨울에도 우럭 많이 나온다고 하면 격부 한번더 와야 되겠잖아 여기 옆에 주나기 있으니까 특때마다 바로 침해를 올리요침해자 하나 둘셋넷 여섯 일곱 주나기 대 손태야 손태야 손태야 계속 감어 그냥 그냥 감아. 그냥 감어 그냥 감어. 폴링 발. 너너 폴링 발 되냐? 아빠는 털렸다야 아빠 어? 털렸어어안털렸어 고기도 있어심지어 <웃음> 오우 울어. 자두 두 마리 더 잡았어요. 야너 무릎 큰거잖아 뭘 아유 우리 아들 참 왜그래 우리 아들 에? 아이 성태야 이런거 살려줄까? 자 살려주자고 했어 가급적이면 야, 바닥 오늘 한 바닥 가급적이면 바닥 범고래도 한마리 아 어, 손도 손도 푸시네 아니 원줄터지기밖에더 해야겠어 민어를 보여줘 어우 내리자마자 내리자마자 작은 녀석인데 아그 놀래미. 어 이거 좀힘좀 쓰는 우럭인가? 아이거 장대다. 아 씨. 야 어쨌든 카운팅은 해야죠. 계속 가마 가마. 가마 가마 가마. 네, 눈어더 민호인데? 어민 민호다 민호 민호. 어. 미, 민어다, 민어, 민어. 야 멋져. 키패드 되는 사이즈예요? 그렇죠. 아니 5자는 안되겠지? 4자 민어예요 민어 저저 저 농어 민어 잡았어요? 우리 아들내미 손가락만 빨고있어? 어, 어? 뭐? 농어 같았었는데 땅을 파고든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성태야 이거 감는거를 뭐부터 하면 안돼 감았는데 힘이 너무 세. 어. 아니 뭐 별게 다 어? 나오네 진짜 자1섯마리 다있대 다 여기 성태야 모든 어종이 다있대와 진짜 이건 이건 다 먹는데 언니 시간이 몇신데 여기 사장님 거수신가봐. 사장님 플러예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채우셨어요 이거는? 와어와 그래도 그렇지. 와 진짜 대박이다. 어 어떻게 쿨러를 채우셨지? 예, 아유, 그, 감사드립니다. 와, 어, 뭐 어떻게 찍으셨대? 잘 잡았대, 잘 잡았대. 오, <웃음> 강성님님, 팔 어떠세요? 200kg 넘어 잡고 과복을, 아이, 뭐, 이 정도. 뭐. 팔이 아플 뻔 했는데, 이, 이, 저, 이빨로 기운을 다시 차렸지. 아, 그냥 좀 뻐근하네, 이제. 이제 한 팔자 정도 잡으면 많이 뻐근할 텐데, 응? 선택태야 자리 좀 잠깐 바꿀까? 이제 자리 바꾸고, 아빠도 광어 건지는 거 아니냐? 아, 달류 형님도 오천왕으로 저해머오 타러 가셨는데. 쭈꾸미, 쭈꾸 가보지, 금 잡으시냐고 신나셨나? 난리 났다 상태야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광어인가? 어 뭔데 이렇게 탁때아땅 떼... 때린거 보니까 이거 광어다 광어다 광어 광어야 광어 와씨 광어, 오! 삼장이 광어. 이야, 빨래빨래 아니어도 진짜 광어 잡으러 니까 광어 나왔어. 어, <웃음> 이야, 감사드립니다. 어 우와. 우와. <웃음> 어, 죄송합니다. <웃음> 우와, 진짜. 오늘, 오늘, 저 난리 났어. 예. 자, 자, 자, 자. 탈광이지만, 5는 넘겠어요. <웃음> 야 송태야 진짜 광원는광따랑 똑같다 야땅 때린다 진짜 강성님이 가원 보니 형님 자리 옮기고 잡으시면 어떡하 <웃음> 아근네 네, 아직 네. 초반이잖아 연옥사랑님 고마요 오이도 축금미보다더 많이 줘시지 <웃음> 김대성님 학교도 직장이에요 연차지 뭐 간단하게 연차 체우막스미를 찜튀기여가지고 노승호님 월차 내고 싶은 우리를 아들과의 즐거움이지. <웃음> 두 바퀴. 하나, 둘. 두 바퀴 정도는 뭐 바닥 찍으면, 어? 어? 어, 어, 이 예, 뭐야? 강원이야 어? 감옥, 계속 감면 쫄지 마. 헌태야. 계속 감면 농어다. 야, 야, 야. 계속 감어 계속 감어 야 아빠도 뭐 왔어 헌태 계속 감어 계속 감어 농어 야엄마 농어 어? 아닌가? 게, 계속 그냥 감어야 돼 노어. 아 농어 아니다 개우러기인가? 개우러일 수도 있지 야 아빠는 씨와씨자35 35개우러같아 어? 와, 와, 와, 야, 뭐지? 야, 난리였어, 시켜. 섰선선난리어난리어 제가 잡은 것도 덥고. 와, 시켜. 야, 난리였어. 아니, 저도 그는데이 녀석은 뭔데 와. 야, 너 그거 한번 보여드려야 된다? 시청자분들한테? 황태야, 너 이,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돼. 어, 좀, 예, 네. 네. 오. 예.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들 축하해. 와, 대박. 야,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자, <웃음> 너, 너무 잡았어요, 아들래새 자, 자, 됐어, 됐어, 드려 드려 어, 어, <웃음> 와, 자, 자, <웃음> 1m 잡으신 사장님이세요. 와. 오 대박. 진짜 깜짝 놀랐어, 야, 너 딸려간 줄 알았어, 시켜. 아, 야, 너 이제 졸지 마. 아, 어, 자식, 진짜. 오, 어, 대박. 야, <웃음> 한번더 해줘. <웃음> 야, 너, 너 딸려간 줄 알았어, 엄마. 야, 그게 농어 손맛이야. <웃음> 낚싯대가 부러지려고 <웃음> 하잖아. 형태야, <웃음> <웃음> 걸리는 거 있다. 어쩌? 야, 또, 또 농어냐, 이거? 동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우럭 우럭 우럭 어우 우럭이 개우럭들이요. 삿 삿잖아. 와 삿잖아 삿잖아. 야 아빠가 뺄까? 대대로 다 이거. 우오 어. 됐어 괜찮아. 아, 야, 괜찮아. 사이막 나오네 그러게 야 사이드 큰게 나온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아빠 어복대다 맞지? 어? 오, 어? 아빠를 고기가 살았어 자 29마리 아이고 27,8인데 그래도 목줄 갈아야 되는데 잘됐다 어? 안 써도 돼 어? 쓰세요? 어 아들이 바늘 다 썼네 와 바늘을 다 쓰다니 자 올로구가 목줄이 8호로 묶어서 파니까 시중에 제품들이 인다 10호거든요 근데 목줄이 8호라 얘큰 고기 농어 뭐 7자 이 정도는 7자 5바 정도는 어, 그냥 어, 끌어내면서도 어, 방어 조금 나왔어어 오케이 이 정도 도는 괜찮을까? 어, 좋았어. 전부 민, 민우만 잡으시, 아니지. 민어, 광어, 농어, 우럭, 부지기수. 선태야, 자리 한번 바꿀까? 아니, 아니, 넌, 넌 거기서 해. 아빠가 저 뒤로 갈게. 선태야, 한번 흘릴 때한 마리씩 잡자. 그냥. 우리 이미 손맛은 다 봤으니까 마리스 한번 해보자. 우리 아들도 광어 한 번, 어우, 크다. 광어 뭐 걸리면 다 오짜육자야. 오자, 선태야, 광어, 입질 끝내줘. 황태려 진짜, 광어 다운샷 같아. 야야, 농어 아니냐? 농어 아니냐? 계속 가면 계속 가면 여기 저더 가, 더 가, 옆으로 더 가. 계속 가면 계속 가면 농어 같은데? 어. 농어 아니야? 농어다, 농어다, 찐다. 이 새끼 배신하고 앞빠를 도. 어허허 <웃음> 누가 맞아? 야 민어수도 있어 수... 아람민수아광호잖아씨아왜 호들갑을 떨고 있어 아, 씨. 야 근데 소, 손만 끝내주겠다 <웃음> 예. 아니 안야어손태야 이거 잘라야 되겠다 알어 다시 웃고 아니 어어 그래 손이 이 정도래니까 자자 경화야? 어 맘좀 풀어 다이즈다오자오자 어, 아빠보다 만아왜그러세요 저도 똑같지 않았어 외술질방 성태형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 그래 드래그 드그마막 자식아 아빠가 맞춰준거야 자식이 너 때문에 담배 다 피지도 못했잖아 어우 진짜 무슨 그종류같이 나와 마리수가 야, 진짜, 너무 나와, 너무 나와. <웃음> 오늘 아들이 아빠 멘탈, 아니야, 아니아 얘는 제 멘탈을 잡을 수 없어. 못 잡아가지고, 쭉 앵이가 한 다섯 발 정도 나와야지. 그 정도 제, 제 멘탈이 흔들리지. 얘는 이미 농어 손맛도 봤고, 광어 손맛도 봤어요. 자. 아, 뒤에 한번봐라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냐아 광어? 어, 우럭같아 우럭 어? 뭐야 광언데? 어 어? 광어인데? 저 어, 애광어 아 이걸 다뭐 살려줘 에아 이거 살려주죠 어 살려주죠 사무장님 우리 저저 저 쿨러 넘칠 것 같아 어? 사자면 되지 않을까 이거? 바 사세요 예 한번 살려주시 그렇죠 예예 예. 자 광어 광생하시는 거? 거 보셨죠? 자3한마리 우린 사자는 이게 바다로 돌려보내줘야지, 이 정도는. <웃음> 박 의수님, 성태훈 쉬는 시간까지 가만했는데, 이제 좀 쉬었다, 하렴리경쓰 <웃음> 울고 싶다, 강선이 방생해야지 사자가 지금. 아, 그럼. 크, 이 정도는 이꽝조사가안 들려면 더, 더꽝조사인데 오늘 진짜 격고넘버원로 타가지고, 뭐, 이지경, 이지경 건방을 떱니다. 건방, 건방이 아니고, 뭐, 이지경이, 어? 상식하셨어요? 어? 어, 했지. 서른한 마리지 얘는 광원데 아빠가 카운팅 안 할까봐. 오늘 날씨 물때 구신 것 같아요. 손태건이 보기 많네요. 하이또왜 성태 다시이 오빠, 아, 이, 형이 여기, 저기 해주잖아. 코칭 해주잖아. 아이, 애들이 오늘, 왜 그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오늘 나도 꽤 잡았어. 어? 난 민호까지 잡은 놈이야. 오, 구독. 여기 기본이야? 못 자는 거뭐 기본이요? 오, 이쁘다. 물속에서 보니까. 오, 이야. 이야. 오, 뭐, 오, 야. 뭐, 야. 오, 야. 야. 이야 뭔데? 자식이. 오, 혹인데. 어. 오, 야씨선태해 오늘 네가 예. 미겼어, 아빠. 밥먹기 <웃음> <웃음> 전에 뭐 해야 되냐? 뭐? 자식아 오늘 아 고신해 해야지. 자식아 오늘 40마리 때 쓰신 분 엄청 많으시단 말이야. 많이 잡게 해 주세요. 아들, 그래도 실력 많이 늘었다. 응, 감사합니다. 아빠 손 많이 안 가도 되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혼자 다녀. 어, 응? <웃음> 응. 그렇게 맛있어, 아들? 칠메다? 벌써? 야, 그때 저 소리가 어쩌셔어 아빠부터요. 야, 너 지금 아빠한테 인식을했지 네아 탈출만.. 오오 오, 고기 달려있어 자 사람 두 마리 째죠? 자 아이고 방생 한 마리 나왔죠? 오 젠틀맨님 아요 이거 어떻게 방송 터, 터지려고 하는데 실망 아 근데 터지려고 해 이거 잠깐 껐다가 한 마리 걸었어요? 우럭이야, 우럭. 어, 어, 이거 뭐냐? 뭔데? 농어다. 농어야? 어. 민어 아니야? 민어인가? 나, 바꿔줄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직 괜찮아, 아들. 뭘까? 광어인가? 아니, 바닥. 바닥? 광어 아니야? 어, 광어거가 보다. 어, 나도 한 마리 걸었어. 어, 걸었어. 광어다 어우 사이즈 좋아요 어, 엄청 좋진 않지만은 뭐 아무튼 좋아좋아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와 쌤장님 감사드립니다 야 우리 광가보다 더 많이 잡고 있어 지금 광가이 나오진 않다 케렌시 형님 안녕하세요 아니. 디테일만 봐서 누가 달봉인지 구분이 안가요 아유 <웃음> 그러셔 형님 아예 한눈에 봐도 딱 한눈에 보셔도 아셔야지 야 너도 까까, 아이, 바보. 미도야? 아니, 광어야, 광어. 어, 광기래 어. 어. 야, 이, 이, 이, 이건 진짜 농어. 농어 같다? 농어야? 모르겠어. 재생일치구나 광어인가? 광어다. 아까 너, 너 물으려고 했던 그 녀석이 이 녀석이야. 아, 그래? 어. 진짜네? 그래. 광어야, 광어. 형태 아빠 틀 켜준다 줄래 오 새우가 새우통에는 이제 다시기둥에 그다 떨어졌어요 그 기둥에 다 떨어졌고 좀 새가만 딱 다시 걷어가지고 많이, 와, 많이, 고마워요, 많이, 많이 아 고마워요 아들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나나나나나어어너 놓치면 놓치면 어어 있어 있어 있어 자 수고했어 아들 아 아이 수고했어 아들 광어라니까 아 어우 고마워요 이거 니꺼 네 였는데 네. 아쉽다 와우 어, 감사합니다 아니야 거드시는거야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가 아니야 아들 어? 이거 해, 해놓고 올게요 예아 새우통에 새우가 다 떨어졌어 이제 고기가 많이 나오면 은 새우가 떨어져 자아 오늘 조기 입항할 수도 있겠다 어? 새우가 없어. 고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자연 사장님들은 9시에 막 많더라고 그러셨어. 겹보 넘버원 새우 완전히 까딱까딱 고오시거든요 오, 어정도 다양어. 민어도 나오고, 농어도 나오고, 칠자진자 칠자 오빠가 오빠 한 마리, 어? 자기 아들 한 마리, 그렇게 나왔단다. 짜식이 오늘 인생손맛 봤어. 성태야, 남은 시간 화이팅 하자. 우린 부조 세번올리기 전까지는 무조건이야, 그지? 안 하면 바닥이죠? 광어다. 농어냐? 우럭이냐? 광어 같은데? 우럭이야 우럭? 광어다 광어. 야그 자리 광어 자리네. 아들보다 못하네요. 아, 걔가 자리 바꿔준 거예요. 아들보다 못하다. <웃음> <웃음> 시청자님들도 그러시고 사무장님도 그러시고. 어, 농어다! 얘, 어, 동아리 잡았어! 어, 이것도 실제 아니 와, 미치겠네, 진짜, 이거. <웃음> 졌어, 이씨. <웃음> <아빠, 웃음> 와. 어, 씨. 와, 이제 어떻게 이러냐? 오. 어, <웃음> 어, <다 웃음> 아, 씨, 이거. 그, 야, 너 괜히, 자리 괜히 바꿔는것 네. 같아. 아, 씨. 진케이님, 뭘 해도 다 되는구나. 와, 진짜, 진짜 대박이야, 진짜. 뭘 해도 다 돼, 진짜. <웃음> <웃음> 좀큰광어 이런 저 알았더니 드랙 찌직찌직 하길래. 한번 잡아봤다고 랜딩도 잘하네. <웃음> 아빠 나바닷권에서나왔어 <웃음> 완전히, 어, 완전히 바닷권이야 어, 나 바닥에서 그냥 쿵쿵쿵 하면서 갔는데. 형태야, 저, 저럴 때좀 저쪽으로 쭉 빼주지 아, 않겠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정, 정확하게는 유튜버 아들한테 거지 아니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런 날은 달봉이 깨놓고 성태한테 또올수 있는 기회. 농어예요, 이거. 또! 또야, 또! 풀러봐, 조금. 아니, 풀러봐, 풀러봐. 썸 봐. 농어 아니야? 바닥에서? 물고 들어갔어. 아, 아쉽다. 이거 또농어인데 이게, 이거 약간 민어 있길래. 이게 약간 민어 물고 있 아, 너 너무 아쉽다. 자, 아직 손맛 진하게 볼 새우는 있어요. 자리 바꿔, 자샤 네? 네. <웃음> 야, 성태, 이거, 이거 가져가야지. 와, 미쳤어, 진짜. 오늘 완전히. 자리 뺏는다고 돌아가셔. 아이, 거 괜히 그러는 거야. 원래 삼촌들이 되게 심술맞아. 어. 아들 날이구만, 아주. 날에요, 날. 우럭이에요 우럭? 아 놀랍니다 아, 와딱살렁기살렁기 놀랍니다 아, 누가 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이, 이, 이건 우럭같아 우럭 어? 야, 이, 놀랍니다 이것도 아 이런 어우 우럭이네 이건 다행히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라고요 <웃음> 아. 어. 왜? 오 어? 너무 바닥 찍지 말고 바닥 확인했으면 한 바퀴 정도만 들고 와. 광어 있다, 상태야 그렇지. 너 광어다 그거. 농어다. 농어다, 농어다. 오세 어? 마리째야? 계속 가모, 계속 가모. 팔, 팔, 팔. 어, 잘, 잘 버텨. 잘 버텨. 어. 어. 계속 가면 계속 가면 근데 여기 까 어. 이렇게. 민호냐? 물고 있었어. 물고 있었어? 방어인가? 방어 같다. 하하, 야 너도 떨어질 때가 있구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웃음> 야 손맛 좋다. 야너너 너, 너, 너무 많은 장대다야.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너무 포만 있다. 야야 이거 너무 위험하다. 자배배 배 바닥에 한번 내려놓고 오 어, 빠졌어. 어, 어. <웃음> 예. <웃음> 예. 에 설아 설아 한 마리. 어우 야 손태야 노모 같은 장대였어 그지? <웃음> 아씨야너 <웃음> 진짜 야 노런 야 이거 찌낚시도 아닌데 그걸 또 속는다 아빠가 아나참 순서대로 온다 손태야 노모다 노모. 농어. 에어왜 네? 그러지? 올 거야 손태 너도. 아빠두 왔어 어? 아씨 어프다 아냐아냐 아.. 떨었어 아빠 떨었어 떨었어 이게 실력이야 아들보다 못알아죠사무장님 <웃음> 가서 일좀보죠와 <웃음> 오늘, 오늘 지금 아, 아까는 350분한테 지금 250분한테 돌린다고 하고 있는데 사무장님까지오셔가고 실력이라고 하시네 어이번에 아, 우리만 광어다, 그거. 우, 우럭인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놀래미가 저, 저렇게 한다고? 야, 너 뭔데? 또, 또 장대냐? 장대 아니야? 장대? 광어 같은데? 그 기다려, 기다려. 어, 기다려, 기다려. 와, 오늘 김성태 날이네. 야, 이건. 야, 육자다, 육자. 와, 이 새끼 왜 이러지, 이거? 와, 야, 너, 엄마. <웃음> 야, 너, 저, 저, 30 따라가갖고, 이, 이거 길, 길이, 길이지, 한번 재봐, 이따가. 뭐 몇, 몇 센치인지 넌 이거 알아야 돼. <웃음> 아, 왜 그러시는겨, 도대체. <웃음> 이거 적어도 65는 넘어요. 근데 확실히 광어 입이 약하구나. 와, 오, 씨. 마다, 낚시하지 말고, 아들 채비나 도와줘 편해. 사무장님, 얼른 가죠, 얼른. <웃음> 와. 저는 인정할 수 없어. 저거, 저거 눈멍을. 눈몽, 눈멍 광어라고 하기엔 사이즈가 좀 큰데? 한비국장님 카니발 타더니 축제를 만드는 달보이 <웃음> 달봉이 문자 반반세. 와, 형님 진짜 대박이에요, 쟤. 오늘 농어. 7자 조금 안 되는 거랑 7자 오바랑 두 마리 잡았고요. 광어 다수 우럭금 부지기수로 잡았어 이거. 어, 65야 봐봐 65라니까 아빠 안 잡고 뭐해 <웃음> 야 자리를 뺏기는 내가 다시 준거지 짜샤 아이씨 어, 여기 원래 내 자리였어 어, 아 진짜 야 아빠 오늘 농어 잡고 민어 잡은 사람이야 아빠 광어 몇마리 잡았어어 광어 많이 잡았어 아빠 어, 헤아릴 수 없이 잡았어. 야, 근데 나는 광고는 몇 잡았대? 모르지. 뭐. 아니, 야, 오늘. 임마, 너랑 아빠랑 같이 보는 날 중에 다시 없을 날이야. 집중해, 집중. 갈치하고 바꿔먹어요, 달봉치. <웃음> 김성두님, 저는 집이 안 사니 10분 내로 달려갈 수 있어요. 난리 날 섰어. 와, 여러분, 여기 원문바다 아니거든요? 아니 개울옥이 쏟아져 여긴 좀 이상한 동네에요 스마일님 아빠 아닌가봐 잘해도 혼내네요 아쟤 경쟁자야 그대로 두명 난리나 저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요 아니 이 녀석의 자세, 릴링 천질, 두 종류의 그 감각 이런 거다 누구한테 저, 저한테 나온 거잖아 저한테 저한테 나온 건데 자식이 지 혼자 다큰줄 안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자화자찬도 이만큼 해줘야지 그나마아 아빠 인정 인정 이렇게 하고 간다고 어자 우럭, 우럭 내장인데 물어주죠? 어, 우, 어 우럭 내장이야 이거? 어 우럭 내장인데 놀래미가 물었어 아 이런 우럭 내장인데 놀래미야 아 아니지 놀래미래 어 우럭이다 <웃음> 야 새우를 보러 왔어 보러 고 새우를 뱉어줬어 얘가 진짜? 어야 네. <웃음> 활새우 금방 전에 누, 누군가의 새우를 먹은 녀석이야 <웃음> 아 오늘은 한껏 금방좀 떨어야 되겠는데 이거 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제 이렇게 금방을 떨었고 노승원이 오늘은 뭘 해도 될것 같은 그럼요 네? 오늘은 그냥 던져도니다 그 바닥에, 어, 밑걸림인가? 들어마도 그냥 걸리고. 하늘님이, 달봉님, 저의 여유. 여유하기보다는 좀, 어깨도 어, 조금 뽀글뽀고 아우, 우드투리좀 나오고. 약겸님 너무, 너무 많이 낚아서 엘보 오 아, 아우, 아니죠. 그냥 누구나 잡으시는 그 정도 말해서 잡은 것 뿐인데요? 아, 엘보까지야? 두 명은 더 잡아야 뽀그라는 소리 안 하시는데. 기고만장. 아우, 기고만장이 표준말이죠. 달봉이가 하는 그 행동. 페렌시아 형님 11월 셋째 주 광대 예약해놨어요 노승원님 뼈대에 있는 물고기좀촉집 뼈대가 뽀뽀다 아, 아니요 그래요. 5번 6번 거의 디스크가 약간 아까 농어가 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좋은 양질의 영상을 공급해드리려고 버티고 하는 바람에 아닌 것 같다 어 맞는데 얘는 뭐말리자리냐 너, 새우 넣어서, 새우, 뭐, 스컷 끌고 오는 거 아니야? 뭐, 놀래미도 아니고, 여, 여, 하튼 생명체면 카운팅 한번할 거예요? 멀리요. 뭐야? 갑이요 어, 아, 갑오징어인데, 바보. 와, 갑오징어 되게 컸는데. 아, 갑자기. 야, 우리, 우리도 경험이 없었어. 경험이 없어. 이건 랜딩 못한 거니까. 대박이 아니, 갑어 새우 원래 갑이 물어. 아니지. 아, 격포에도 갑이 있구나. 아그 당연하지, 아기. 끝났어 자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엔지한셨다 하셨습니다 자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되겠어요 43마리 잡으신 분 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일로 와봐 어, 자 오늘 아들내미랑 함께 했고요 아들내미가 조금 더 잡은 것 같아요 뭐. 감사합니다 아, 자 여기서 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야, 와 이거 와 우리 진짜 많이 잡았다 친구야 이거 와내 발이랑 우와 오 진짜 쏙쏙 오 아는 그래, 이건 아빠가 되는 거다 아, 그래? 그래, 스크벅으리있잖아 엄마 아, 아 그러네 그래. 그래. 와, 야, 진짜 크다 야, 45리터 안걷었어면 큰일 날 했지? 그러게 아직 큰놈몇 마리 남아있지 않아? 큰일 났다, 이거 야, 45리터 얘들아, 신 와. 45리터 저희, 저희 인생조각입니다, 인생조각 얼음 넣을 자리가 없어 이거 안 닫혀 아빠 안 닫히지 <웃음>